쌈봉이 왔어요 귀을 타고 왔어요 쌈봉이 왔어요 하, 맛있겠다 난 이런 언니들의 주접이 너무 귀여워 <웃음> 맛있겠다 뭐 짬뽕. 여러분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쓰셔볼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상품 아 이제 우리 직, 지금부터 지각생을 좀 잡도록 할까요? <웃음> 1분 남았네요 자 지금부터 시각 생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았겠죠? 설마... 아, 심장 모질 뻔했네. <웃음> 그저... 아이고... 그래, 다 나았을 거야. 랑디카 써니 비비, 좋아. 하나 안 나요. 내가 하늘을 못본것 같아서. 아닌가? 하은이 나왔니? 음 아, 나왔네 하은이도 지각하라고 하까못본것 같아서 내가 1층 나왔나보네 너무 맛있어요 얼큰하이 <웃음> 아, 아, 어메, 좋은 거. 면뜨나 매튼과... 아우 시 라채 타입, 저좀 어때요? 했어 음, 조용한 에서 조용해요. 오늘 지각 한명도 안했어요 코믹 아가씨가 왔는데 너무 조용해 <웃음> 아, <웃음> 아... 어 처음이라 어색한 것 같아 근데 켈로로이드 피부라서 얘가 그죠? 여, 저, 응, 여기 엉망이던데 그런 사람들은 가슴 어떻게 해야 돼? <웃음> 겨드랑이도 모르는 거죠. 너무 솔직히 거기도 펠로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웃음> 아니 그 켈로르드 피부 더라고 그래서 얼굴은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 보톡스 맞은 자국의 띵띵 주사바늘이 불 부풀어 올라, 올라왔더라고요 다친거에요? 네 많이 먹었어요 아. 아저 커피를 왜 자꾸 들고 나와요 홀에? 술집에서 커피를 자꾸 들고 다니면서 홀에서 마시 병원에서도 현대의약으로 되지 않는데요 그냥 뭘 마, 이렇게 레이저나 주사를 맞아서 까란치는 수밖에 없대. 아 배불려. 아나 너무 배불러 지금. 많이 먹었어. 아. 왜 맵게 오늘? 맵다고요? 4천이니까 맵죠. 국물 나와. 응. 너 지금 너무 콩물이 나 응. 아. 예. 나를 잡아라. 왜요? 어. 아우, 얘가 왜 날름한다 고 예. 어. <웃음> <웃음> 아. 불라면다 먹었어, 표고. 하죠, 이요 내가 불러. 불러줄게. 빨리 알았서잠 내가 들어가서 가니까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 네가 나온다잖아저 음. 갔다 올게요. 아, 어, 태블러 성인식만 아니면 돼. 먹고 바로 때리는 성인식 개 빡센 거 알아?